노르웨이는 매일 3,700만명이 식사할 수 있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물대국입니다. 노르웨이의 수산물은 146개국에 수출되며 한해 수산물 수출액만으로도 약 14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마린하베스트는 연어를 최초로 양식하는 데 성공한 기업으로 21세기 들어서는 IT기술을 결합한 수산과학기술을 발달시키며 스마트 연어양식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어의 종류는 크게 사는 곳에 따라 태평양연어와 대서양연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지역에 서식하는 태평양연어는 고급 스테이크나 통조림 등으로 활용되는 왕연어, 곱사연어, 은연어 등이 있습니다. 자연산 대서양연어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어획이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접하는 대서양연어는 대부분 노르웨이에서 양식된 연어입니다.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위치한 주식시장 중 하나인 나스닥은 2013년 4월 정식으로 나스닥 연어 지수를 출시하며 매주 노르웨이 연어의 수출 가격 기준이 되는 연어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현물 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정확한 가격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노르웨이 산 연어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살충제를 비롯 DNA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발암물질인 에톡시퀸이 검출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양식장에서 키운 연어는 살충제, 항생제 등 각종 화학적 발암물질을 다량 투여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노르웨이 수산위원회는 엄격한 EU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